맞아? 집님 찾아봐 할머니 어디 계시나? 너무 이쁘다. 아 너무 좋다. 올 응. 떄에 나들이 하고 싶어서. 어그 생에서. 아 어늘. 아 근데 이거. 응. 이쁘다 이너 집이야 나랑 같이 놀자 무슨 소리야 집에? 파자니 고모. 파자! 응. 종아! 응. 종아 대박 대박사건! 막 네, 소파로 가자 엄 소파! 여기 열어봐, 여기 열어봐. 네, 어, 종아! 주야, 종아 짜잔! 와! <웃음> <웃음> 어떻다? 아, 음, 어서라는 거야, 고모랑? 우리 같이 이렇게 치아사고고 도망가고 싶어서 哦阿爸有一次机啊 고맙게 run 라어를 l o 고 가, 두. 가, <웃음> 너는 어디에 있을까 <웃음> 어디서 무얼 할까 난꿈금며왜 이렇게 설레일까 <웃음> 주일동이네 1등. 말해볼까 <웃음> 지금은 어디 있을까. <웃음> <웃음> 주, 주, 주, 주, 주. <웃음> 다가이런거 먹는 기다란 거, 어. 거. <웃음> 거, 거. 그치, 해야 어. 해 어, 어. 어. 어. <웃음> <마>. 이거 <웃음> <충분해. 시간은 충분해. 웃음> <이렇게 웃음> 쟤네들과 함께하고 싶은 을 갖고 있는 주 Wow. 와! 아, 오. 오! 아 진짜 아우 이쁘다 어머니 세요 아무 뭐잘 마세요. 그래 알았사사랑 엄마 아, 강세요일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웃음> 남은 시간 더 재밌게 놀자 일단. 음. 좀이 놀자 아빠랑. 울지 말고. 나빠 술래할게. 나쁠 거지. 어, 아니면은 자기 알아서 잘거 아, 해주는거 아닐까? 금방HI, Yo, 아,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 그래. 그래. 거야또만 자, 엄마 가요. 어, 생일 아니. 잘 가. 어,